테크 유튜버라면 갤럭시 Z 폴드2 톰브라운 에디션 정도는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안 넣고 캐리 넣을 수있 제트폴드 제가 써보긴 하는지워고 네, 상추들 반갑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녀석은요. 한정판 중에 한정판. 스마트폰 끝판왕 중에 끝판왕이 녀석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갤럭시 Z 폴드2 톰 브라운 에디션. 이제 핸드폰을 좀 바꿀 때가 됐는데 톰 브라운 에디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396만 원 짜리를 구입을 했습니다. 작년 9월 요때쯤에 이제 이게 막 나오면서 못 구했어요. 선착순으로도 살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초한정판이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판매를 했고,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서 막 400만 원, 500만 원까지도 막 올리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서 남의 세상 얘기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곧 폴드3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얘네들도 이제 가격들이 조금 다운되더라고요. 그래서 396만 원까지는 안 좋고, 요그거보다는 조금 저렴 구할 수 있어서 제가 또 구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키덜트 유튜버에서 이제는 테크 유튜버까지 약간 또 영역을 확장하지 않았겠습니까? 테크 유튜버라면 갤럭시 Z 폴드2 톰브라운 에디션 정도는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뜯고 지금 다시 중고장터에 올리고 싶은 생각도 사실 있어 지금. 아유 괜찮아 사훈나자 가보자. 그냥 혼자 사서 구입하는 것보다 이제는 핸드폰 리뷰나 이런 것들도 많이 여러분들이 또 좋아해 주셔서 못 보는 희귀한 아이템을 또 보여드리는 거에 대한 또 그런 즐거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대리만족하세요. 오, 열어봅니다. 자, 이렇게 열었을 때 삼성 톰브라운 뉴욕이라고... 어 자, 일단은 뭐 종이가방입니다. 삼성 톰브라운 에디션이라고 써 있고 왜 이렇게 만감이 교차하지? 열면서... 아 손도 지금 익숙하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삼성. 클럽했다, <끝> 클럽했어. 오늘 이거 카메라 깨졌으면 그냥 톰 브라운 두대 사는 느낌이었겠네. 자, 뭐, 징조가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 제가 정확하게 가격은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와이프한테는 좀 많이 싸게 샀다고 했거든요. 일단은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허락보단 용서가 빠릅니다. 자, 가봅시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톰브라운 파흰발의 시그니처 문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여기를 이제 뜯어야 되네요. 와, 안에 이런 식으로 속에도 톰브라운 특유의 패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려들어갈 것같죠 안쪽에 열면 또나와 열었는데 열었는데 계속 같은 패턴 비슷한 느낌이 나오기는 합니다. 여기에 이 친구를 열어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패턴이 있고요. 관점의 변화에 새로운 세상의 시작 그리고 또 완벽해진 폴드 톰브라운의 아이코닉한 디자인과 삼성의 혁신적인 기술 또한번 지난 유니크한 콜라보레이션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뭔가 정성스럽게 되어 있고 단순히 우리가 폴드 1이나 폴드 2 요만한 패킹에 들어가 있었던 제품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요런 식으로 와, 들어가 있어요. 빨간색이 Z 폴드 2 5G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하나는 버즈 라이브 그리고 여기는 갤럭시 워치 3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한물학 에디션이기 때문에 정가보다 비싸게 따졌을 때 갤럭시 버즈 라이브가 한 40만 원, 워치 3가 한 90만 원, 폴드 2가 한200한 670만 원. 뭐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 자, 한번 열어볼게요. 버즈를 이렇게 흰색 패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버즈, 우와 예뻐. 안에 아, 네. 약간 무감, 이어버드는 유감. 여기 위에 이제 톰브라운 마크가 있어서 한층 더 리미티드해 보이죠? 위에 C 케이블 충전 단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즈, 제가 원래 갤럭시 폴드 1에 들어있던 버즈를 또 가져와 봤어요. 옆으로 낀 패턴에서 정사각형 느낌의 둥글 느낌으로 바뀌었다는 라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열었을 때 이런 식으로 사실 근데 저는 버즈 라이브는 아직 사용을 해보진 않았지만 버즈1 이게 거의 초창기 모델이잖아요 얘는 사실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뭐, 통화감도 별로 안 좋았고 당연히 이때만 해도 노이즈 캔슬링도 없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버벅대요 중간에 노래 듣다 보면 조금씩 끊길 때가 있어서 사실 거의 많이 좀 실망했었던 제품인데 이 버즈 라이브는 또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한번 들어봐야 되겠고 거기에 이런 식으로 커버까지 되어 있어서 한층 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에는 가죽이 아니고 가죽 패턴 모양 여기는 플라스틱, 여기는 가죽 느낌 정도를 준것 같아요. 와, 요거뭐 일단은 신경을 많이 쓴흔적이고 끼웠을 때는 요런 느낌이에요. 약간 예물 반지 느낌이 좀 있지 않나요? 예물 반지 느낌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 뭐요런 부분들 진짜 고급스럽죠. 안쪽에 요런거 이제 이어 커버 바꿀 수 있는 것 같고 이어버드 자체가 예쁜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또그레이 때문에 조금은 특이한 느낌은 좀줄수 있고 이걸 오른쪽에 껴보면 1세대는 이렇게 들어가고 버즈 라이브는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에 톰브라운 마크가 사실 보여야 되는데 아 위에 보이네요 위에 이런 식으로 살짝 꽂았을 때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조금 더정량화되기는 했고 뭔가 조금 더 작아진 느낌은 있어요 성능은 진짜 궁금하다 아 이거 성능에서 사실 처음에 실망 많이 해서 사실 에어팟을 못 이겨요 그때 당시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뭐또 많이 따라잡았겠죠 자 그. 그리고 파우치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파우치에서 이걸 빼주면 뭘까요? 와오 충전기 줄인데 이줄 자체도 톰브라운 단추로 이렇게 달리게 되어 있어요. 와 이거는 뭐 좋습니다. 이 케이블 자체가 C단자 바로 위도 톰브라운 마크 그러니까 그냥 다 여기다 그냥 이게 그냥 에디션입니다. 스페셜 한정판입니다 해놓은 것 같고 이줄 자체도 단순히 그냥 전선 느낌이 아니고 좀 고급스럽게 해줬어요. 자 그리고 왓츠 워치 톰브라운 에디션을 구입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갤럭시 워치 3이 친구 때문입니다 요게 이제 줄이랑 요런 것들이 되게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구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살까 사우나 대충 할 거냐? 제가 배트맨 퀀텀 시계에또 한참 차고 다녔었는데 아무래도 너무 예쁘고 좋기는 한데 아날로그 감성이랑 스마트워치랑 또좀 다르잖아요 이제는 좀 차고 다녀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친구를 말이죠 아... 에. 시계는 사실 진짜 줄이 너무 예쁘네요. 줄이 너무 예쁘고 켜질 때도 라인드가 이렇게 열리는 느낌의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아오 아우, 이런 부분들은 훌륭합니다. 여기 지금 워치페이스가 이렇게 톰브라운 에디션으로 되어 있고 여기 워치페이스 자체가 요거 외에도 기본적인 이런 것들도 있고 총 다섯 개의 워치페이스가 있어요. 톰브라운 전용 이런 느낌도 예쁘겠네요. 그래서 얘로 설정을 해보면 이런 느낌이 또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나왔던 또 그레이가 제일 또 무난한 것 같긴 하네요. 뒷면도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찼을 때 엣지 있게 여기 나오는 요 끝부분 요기를또 포인트를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요런 다이어리 돌아가 이런 느낌들 거의 이제 최신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한 41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신기 한번 착용을 해볼까요? 착용을 했을 때에 가죽줄이 약간 빡빡하긴 한데 뭐 이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정장에도 좀잘올수 있는 느낌인 것 같고 일단은 폴드2 오늘의 주인공 꺼내기 전에 상자에 비밀 수납함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보이실까요? 끈으로 잡아당길 수 있는 거. 요거를 열어주면 어떻습니까? 예! 의상이나 TMO에 따라서 시계의 줄을 또갈수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요거는뭐 조금 캐주얼하게 입을 때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뒤에는 굉장히 땀이 많이 차도 변색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의 베이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우레탄 재질로 되어 있어서 운동할 때 사용하면 좋은 스포츠 모드로 또이 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커버가 또두 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원래 다별맨들 커버까지 또 넣어줬어요. 자 이렇게 플림 커버나 하 백커버 하나 들어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플리커버는 거의 안 써요. 요거는 이제 우리 약간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패턴이 더 예쁜 것 같긴 해요. 열었을 때는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저는 항상 이제 가디건 패턴이라고 하는데 정장이라 이런 데 있는 그런 시그니처. 뒤에는 이런 식으로. 안 보이는 데도 이렇게 돼 있고 이 안쪽도 이게 이제 약간 그 천재질로 돼 있어서 본품을 좀잘 보호할 수 있는 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허버는좀 제가 쓸것 같아요. 그래도 초창기는좀 아껴줘야죠. 이렇게 들어가 줍니다. 오. 자, 이제 메인 요리를 한번 또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폴드2 톰 브라운 에디션 끝났습니다. 열어봅니다. 오, 그래요, 그래요. 제가 보여드렸었던 일반 갤럭시 Z 폴드2 그때 미스틱 브론즈 보여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거랑 뭐 앞에는 느낌은 뭐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뒤를 봐야 되겠죠? 벗기 껴 필름. 아우 <웃음> 어 하나 연결돼 있구나 아, 뒷모습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이런 마크가 가운데 쭉 들어가 있는데 매트하면서 메탈 느낌의 실버 그레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백 커버를 씌워버리면 닫았을 때 앞에 봤을 때는 사실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정확히 여기만 색깔을 조금 실버 그레이로 다르게 해줬다 기존의 G 폴드2 일반 모델인 미스티 브론즈 미스틱 블랙은 여기가 색깔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로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기도 실버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폴드1은 전원 버튼이 따로 있고 볼륨키랑 아래 지문인식 센서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볼륨키 밑에 지문인식 센서 플러스 전원 버튼이 바로 같이 있어요. 자,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열었을 때 당연히 이런 거 이제 프리스탑인지 기능이 있는 거는 기존의 폴드2와 다 동일하고요. 와, 접힐 때 느낌은 확실히 묵직한 느낌. 이 얘는 한 손으로 피고 접기가 좀 힘들지만 접었을 때 이렇게 딱 그냥 들어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끝까지 내가 밀어줘야 되고 끝까지 닫아줘야 되는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기는 해요. 켰을 때 똑같이 Z 폴드 2 5G라고 써 있는 거는 같고요. 이런 식으로 오... 나 톰브라운 에디션입니다 하면서 톰브라운 뉴욕이라고 이렇게 써지고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약간 지금 화면은 살짝 밝아 보이는데 굉장히 조금은 어두운 그레이 색상이고 전용 테마를 하고 전용 아이콘을 쓰고 있는 데 사실 뭐 크게 저는 사실 안쓸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은 와이프 사진을 여기다 넣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톰브라운 아이콘이 하나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클릭을 해봤더니 그냥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제가 이걸 폴드1이랑 딱 비교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확실히 베젤이 훨씬 더 얇아진 느낌 그리고 이 노치 상단에 있는 이 노치 카메라 여기가 펀치홀로 바뀌어서 굉장히 좀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똑같이 틀어 봤을 때 여기 이상훈 TV가 여기는 2가 안 보여요. 그쵸? 하지만 여기는 이상훈 TV 로고가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거. 화면의 색감은 지금 설정이 안돼 있어서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특히나 이제 닫았을 때는 화면의 비율 자체는 조금 더 커진 느낌이 있고 특히나 이제 이 영상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화면을 정확하게 이렇게 봤을 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죠. 화면 자체가 이 커버 디스플레이는 Z 폴드2 같은 경우 는 6.23 인치고 폴드 1은 4.6 인치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폴드 1을 쓰면서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이 닫았을 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버리는 공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는데 그 반면에 G 폴드 2는 전체적으로 화면을 더 크게 더 많이 쓸수 있다라는 거, 이게 또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펼쳤을 때도 이 친구는 7.3 인치, 이 친구는 7.6 인치. 요거는 이제 제가 비교를 한번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하신 분들은 이상온의 갤럭시 Z 폴드2 언박싱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원을 꺼보겠습니다. 전원을 끄면 똑같이 또 이런 식으로 블라인드가 닫히듯이 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톰브라운 전용 온오프 테마들 바뀌었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설정에서 효과를 보니까 비보온 효과들 외에 톰브라운 마크가 되어 있는 게두 개가 있죠. 톰브라운 1903년 필터, 1935년 필터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찍어볼까요? 이거를 톰브라운 1903년 필터 이걸로 한번 찍어보면 흑백 느낌으로 찍을 수가 있는 거고 1935년 필터면 약간 색감이 컬러로 넘어온 느낌의 1935년 필터 네, 이 정도 차이가 있겠네요. 카메라에는 보호필름이 안 붙어 있고요. 전면에도 필름이 되어 있고 후면에도 필름은 이미 부착돼 있다. 여기 뒤에 안쪽에 또 이런 식의 파우치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파우치 이거 하나는 뭘까요? 오, 또 있네? 두 개네? 요즘에 나오는 거는 충전기도 안 주더니 이거는 줄도 2개나 넣어줬네 감사합니다 <웃음> 그리고 이 충전기 본체 자체도 패턴을 넣어줬어요. 무광 그레이로. 아 너무 예쁘네요. 이런 것들은 기존에 이제 폴드원꺼 쓰고 얘들은 그냥 사용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폴드2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충전기를 안 넣어줬네? 이거 뭐 어디로 충전해? 야 이거 잠깐만. 이거 잘못된 것 같아. 핸드폰 C2C 충전 단자만 <웃음>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하나는 갤럭시 워치 3 충전기여야 되는데 그럼 얘못 보여주는데? 아, 아니 잠시만요. 여기 있나? 혹시? 아, 이러면 진짜 나 개망신인데. 아, 잠깐만. 잠시만요. 아, 여기 있다. 죄송합니다. <웃음> 사우나 대충 할 거냐? 죄송합니다. 저 이게 설명선 그냥 다 설명선 줄 알고 얘를 지금 무시했고 관가했는데 여기에 갤럭시3 충전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전 케이블만 3개가 들어가 있어요. 버즈 케이블, 갤럭시 폴드2 케이블, 워치3 케이블 이렇게 다 들어가 있네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C to C 케이블을 두 개나 넣어줬고 충전기 자체도 고급스럽긴 하지만 C타입이잖아요. 근데 갤럭시 워치의 충전기는 USB 케이블 입니다. 요거에 관련된 본체는 넣어주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따로 별도로 또 구입을 해야 한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폴드2 호불호가 좀 있었습니다. 너무 크다. 핸드폰이라고 해서 가지고 다니기에는 282g이란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고 뭐 지금도 사실 갖고 다니다가 추리닝에 이거 놓고 다니면 바지 내려가요. 그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저처럼 영상을 많이 보거나 웹서핑 많이 하는 분들 큰 화면을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타자 칠때 작은 핸드폰 들에 대한 이키 자판 때문에 오류가 많이 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선택이기도 하고요 제가 1년 6개월 써보면서 저는 너무 만족을 했고 원이 사실 이 프로토타입이었다면 2는 거의 완성형에 가까운 폴더블 폰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과감하게 선택을 해봤습니다 비슷한 듯 다른 차이가 있는 가격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갤럭시 z 폴드 2톰 브라운 에디션 한번 함께 언박싱 해봤습니다. 저는 또 유튜브에서 테크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핸드폰들, 다양한 전자제품들 계속해서 보여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 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열심히 눌러주시고 상훈나 오늘 끝돈 썼다 힘내라는 라 의미에서 좋아요 버튼은꼭 한번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등이 빨간 상태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